일부 중견 건설사가 부도 위험에 처한 가운데 내년부터 제2금융권과 건설사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어 고금리 기조까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까지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자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기에 증권사의 우발부채 비중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다. 올 3분기 저축은행 pf대출 연체 1000억원 불어 부동산 시장이 회랑일 때 저축은행은 건설사의 자금줄 여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면서 pf대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부동산 pf는 건물을 지을 때 시행사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6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나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1년 만에 1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 26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 늘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12조원에 달한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월 말에 78조 9천억원 대비 42%나 증가한 수준이다. 약 4년 전인 2018년 말에 59조 5천억원과 비교해도 2배 정도로 늘었다. 미분양 급증 중견 건설사 부도 시작. 건설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면서 금융위기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지역종합건설업체 유기인 우석건설이 부도를 냈고 매출 500억 원대인 동원건설 산업이 최근 부도 처리됐다. 중견건설사가 부도를 피하지 못한 이유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달 초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옹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3.7대 1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월 분양됐던 더샵광양나크포엠 시행사는 최근 분양을 중단하기로 하고 계약자에게 계약해제 및 위약금 지급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아파트값은 주택보다 더 하락해 서울 아파트값은 4% 떨어지고 지방아파트는 5.5%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의장기화로 내년 상반기 이후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부동산 pf대출 부실을 일으켜 건설사들의 줄 도상과 저축은행들의 부도로 이어졌다. 실제 국내외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위기가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주요 경제 전문가 1인 2명 중 58.3%가 높다고 답했다. 증권업계 우발부채 급증 건설사 채무만화 여기에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규모도 45조원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분기 증권사 27곳의 우발부채 규모는 45조 12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09% 증가했다. 우발부채란 확정되지 않은 부채지만 향후 차환 발행에 실패하는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채무를 짊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수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늘어나면 우발부채도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중소형 증권사는 물론 대형 증권사의 우발부채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80에서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재의 장기화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일으켜 금융권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현재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크지 않아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쇄 도산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